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야부원 박세원 프로입니다 주머니 쭉 헬리콥터 이런식으로 가야지 손이 오른손 쪽에 남으면서 공이 있을 때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올려버리면 이게 머리 뒤쪽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어 저번 시간에 제가 어깨턴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좀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재밌게 봐주세요 자, 제가 저번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요쪽에 원이 있고 요쪽에 이렇게 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 백스윙 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원이 가는 느낌이 아닌 얘를 주머니까지 갖고 와서 쭉 충분히 뒤로 간 다음에 어 충분히 뒤로 가게끔 만들어야지 어깨턴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 우리 몸은 어떻게 돌아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틸팅, 틸팅, 끝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닌 이렇게 두 손으로 채를 잡았을 때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를 아래쪽으로 당겨 가는 느낌을 가지면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해서 얘를 오른손이 대부분 이렇게 올리면서 로테이션이 들어갈 건데 그게 아니고 약간 왼손이 높고 오른손이 이렇게 뒤로 이런식으로 당겨 가야지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들 오른손이 높게 가면서 왼손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니까 머리도 잡기가 힘들고 다들 어, 하체 쓰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자, 얘가 높게끔 한번 잡아보실게요. 이렇게 손이 팔꿈치랑 같은 위치에 있죠? 이렇게 높게끔 한번 잡아보실게요. 이렇게 잡았을 때 백스윙 때 얘를 이렇게 오른손이 드는 느낌이 아닌 오른손이 드는 느낌이 아닌 여기서 오른손이 주머니 가까이에서 쭉 당겨볼게요. 오른손이 주머니 가까이에서 쭉 당기면 어떻게 돼요? 중심, 체중도 뒤로 가면서 어깨 턴, 턴도 이루어지면서 머리는 가만히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전 영상에 올렸던 것처럼 주머니에서 시작해서 쭉 가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왼손은 어차피 누르고 버티고 있을 거예요. 그 원리를 적용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주머니 쭉더 최대치로 쭉 그다음에 쟁반 어 사실 여기 위에도 원이 하나 더 있어요. 보통 이거를 제가 헬리콥터라고도 얘기하는데 한 손으로만 했을 때 주머니 쭉 헬리콥터 이런 식으로 가야지 손이 오른손 쪽에 남으면서 공이 있을 때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올려버리면 이게 머리 뒤쪽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왼손 피는 이 어려우신 분들이 좀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머리 뒤로 숨었기 때문에 얘를 다이렉트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겠죠? 그래서 얘를 끄집어내서 옆으로 치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얘를 왼손은 어차피 버티고 있고 오른손이 땡기는 느낌을 살리려면 얘가 주머니 쭉 헬리콥터 요렇게 했을 때 다른 분들은 뭐 쟁반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 동작이 나오면서 오른쪽 면에서 다이렉트칠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음, 제 설명이 좀 해명이 됐다면 어, 좋겠네요 다음에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